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저기 소스를 될거됐어요 이거 되쁘게나요 그래요? 거길 안 쳐다봐요. <웃음> 안 쳐다봐요. <웃음> 그게 나오 거야. 머리를 약간만 뒤로 좀더혀줄수 있어요. 그렇 자, 자, 우리 고요 지금 내려놓고 있었어요 <웃음> 이것만, 일다일 이거는 거의 저기예요 질문이니까 네. 아, 아. 저거만 보시면 돼요. 다 아. 어. 여기서 요거 플라뷰티. 이거 플라베티. 네. 플라베티는 그냥 여기 뒷줄에 숨어있는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나머지가 다 질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을 거예요. 네. 네, yeah, 그 yeah, yeah, yeah. <웃음> 어, 어? <웃음> 엄청 부께. 왜? 그렇죠. 괜찮아. 그 인터넷 보시면해시잖아 그렇죠. 정 아니에요. 아이순. <웃음> 아이순. <웃음> 아이순. 어, 얼굴 계속 내리고 있어야겠어 <웃음> <웃음> 그럼 이거 까이거이는 뭐 아니요,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네. <웃음> 저 i 도 하지 k Tiktok. Tiktok. Tiktok. Tiktok. t i k t 한지 지금 한 며칠 됐지? 게시물 두개 올렸거든요 k 응. Tiktok. 저거 k t o k Tiktok. 거 i k t 어? 커피 는한잔 주세요. 네. 감사 주시고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따로 딸 거니까 아이고 처음부터 이제 쭉 가봅시다. 지금 몇 시야? 8시 3분이니자 핸드폰은 다 모음으로 해볼요 <웃음> 네. 자. 가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빡! 한번 더! 빠바바바빠빠바바 빠바바밤! 빡빡빡. <웃음> 네 됐습니다. 슬레이트예요 <웃음> 레이트요자 슬레이트 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이야 진짜 오랜만에. 그러게요? <웃음> 네, 진짜. 그럼 제가 여기 봐야죠. 여기. 여기를 여기. 이게 주 카메라예요. 맞시자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제 7년차 무대 임소아라고 합니다. 와. <웃음> 오늘 어떤 프로그램을 찍으려고 오신 거죠? 오늘은 뷰티. 아, 잠시만요. 오늘 컨텐츠 제목부터 물어볼게요. 어. 자, 오늘 컨텐츠 제목이 뭐죠? 오늘의 콘텐츠 제목은 네. 소라의 플라뷰티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저 어떤 분이냐고요? 여기서 꾸지한 아. 분이 봤을 다시 때. 아. 다시 아. 다시요. 아니 괜찮아요. 첫천히 <웃음> 해도 돼 이거 처음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 다시요. 자, 오늘은 오늘의 찍을 콘텐츠 제목은 뭐죠? 네, 오늘의 찍을 콘텐츠 제목은요. 소라의 플라뷰티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소지언니의 임소라입니다. Yeah! 안녕! <웃음> 네. 처음이라. 네, 약간 어색해도 네. 여러분 네. 이해해 주시면 감 그럼. 그럼 예쁘면 다. 다 그러요 그러면 네. 그러면 네. 다 되지? <웃음> 그러면?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아 그러면 플라뷰티인데, 네. 플라 플라뷰티인데. 플라뷰티가 없을 수도 있어요. 플라뷰티가 플라스틱 라운지랑 음. 이제 뷰티. 합성어. 아, 합성어. 어떤 합성하더라고요 컨텐츠가 어떤 내용이에요? 컨텐츠가 이제 서울에 굉장히 음. 성형외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쵸. 거기에도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예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명예분들을 찾아가서 음. 이제 얘기도 하고 음. 함께 인터뷰도 하고 음. 퍼포먼스도. 음. 같이 음. 하게 되는 컨텐츠입니다 뭔가 외운 것 같은 느낌인데 <웃음> 제가 원래 약간 <웃음> 형식적이에요 <웃음> 형식적인데 <웃음> 어. 막상 이제 또 하게 되면 뭐잘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성향과 뷰티 관련 전문성파트입니요 그죠 렇 <웃음> 그러니까 도처에 성향이 되시는 성향 및 뷰티 마스터드 네. 명인님들 찾으러 다니려고 합니다 네. 아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푸지언니라고 그 했잖아요. 네. 푸지언니가 무슨 뜻이에요? 뭐... <웃음> 제가 이거로 솔직히 말씀드리기 민망하긴 한데요. 이게 제작진분들이 뭐 지워주신 건가? 네, 이쁘지의 줄임말로 해서 푸지언니라고 하는데... 푸지언니 인사. 라 네, 뭐... <웃음> 민망하네요. <웃음> 원래 평소에 이런 얘기 잘못 해가지고... 아. 네. 좋습니다. 뭐 여자는 항상 이쁜 얘기 들으면 좋으니까 만족합니다. 한번불러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아한 같은 거 써야 되는데. 아한 번만 해보세요. 뭐라 지자 갑니다.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문화 이아요 하나 둘 셋. 다시다시 다시.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둘셋 <목소리> 뿌지 뿌지 이쁘지 죄송다오 나왔어? 저... 나, 나, 나, <목소리> 나 <목소리> 저런 거 <목소리> 처음 뵀어요 진짜. <목소리> 자 그러면 오케이.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자, 우리 뿌지 언니 소라야 네. 생각하는 상과 피부 음, 상과 피부에 대 제가 생각하는 우선 성형은요 성형이 옛날에나 진짜 많이 숨기고 그랬잖아요 나 성형했는데 나 자연인이야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요즘의 성형은 우선은 자기 만족 자기 만족과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여유 있고 돈 있고 시간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적으로 이제 다가가야 될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부는 제가 이게좀 자신이 있는 게 제가 피부가 좋아서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굉장히 예민했어요 진짜 예민하고 좀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 피부가에만 돈을 몇천원 정도 써서 아? 자연인이 아니셨어요? 아니, 피부는 아니죠 다르죠 뭐, 좀 피부 시술을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이게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음.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은 제가 다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에 자기 관리의 일환이니까요. 아, 필수죠. 음. 뭐, 어떻게 파헤쳐 주실 건데요? <웃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아. 솔직하게 다 말씀 드려야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메일로 궁금한 음. 거 있으면 아,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진짜 <웃음> 한번더 뜯어 <웃음> <웃음> 왜 그러세요? <웃음> <웃음> 저보다 뭐아 저기 충격 받아서. 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푸디푸디 입고. <웃음> 아. <웃음> 자, 그러면 <웃음> 네. 뿌지 언니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 미인 형은 어떤 그 유형이 있을까? 미인 제가 생각하는 미인은 그러니까, 아이 예쁜다. 약간 어, 조화가 잘된 얼굴? 조화가 잘 이게 이목구비를 따로 떨어뜨려 놓았을 땐 괜찮은데 음, 음. 약간 붙여놨을 때 <웃음> 이상한 얼굴이 있고요 음. 붙여 따로 떨어뜨려 놨을 때는 오, 딱히 음. 예쁜 곳이 없는데 음. 이게 붙여놓으면 되게 조화가 잘 되는 얼굴이 있어요 음, 그렇죠 네. 저는 그럼, 굉장히 그런 얼굴들이 진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연예인과 유명인으로 자칭을 한다면 어떤 음. 근데, 제가 연예인으로 지칭을 하면은, 워낙 고전적인 미인이신데, 이거 어. 괜찮은 상관없어요. 아이 <웃음> 어,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아니면 음, 그거 나가면. 나갈... 아, 전 개인적으로 어. 배우분 중에, 한고은님이 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되게 그렇죠. 고전적인 미인이신데, 어. 단아하면서, 섹시하면서, 음. 모든 걸 되게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어찌됐건 뭐, 조화가 너무 잘 되는 음. 얼굴이어서, 이거는. 한국분님 영화 데뷔할 때 캐릭터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응. 레이싱 모델. 아니 나레이터 모델. 아 어, 진짜요? 한국은 레이싱 모델 역할을 위해서 옛날에 그 정우성이랑 이정재랑 같이 찍었었어요. 응. 응. 그래서 98년, 7년 98년 여담이면 그럼 한국분 씨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전형적인 미인형이다. 네. 어, 다른 분한 분만 더 생각해. 이번에는 볼까요? 그 한국분 이생대을 서양 쪽. 서양 쪽이요? 외국, 외국이나외국 배우나 뭐 가서 수 together. a 외국분에 잘모르긴 하는데 <웃음> <그런가 웃음> 아, 네. 이영화나이 드라마에 나왔던 어떤 인물. 아.. 그, 영화, 가 뭐지? 였에 o 서 l d do i 요그 누구죠? t a father. I'm not a father. 우리 not a father. I'm not a father. I'm not a father. I'm n 어... <웃음> 그러게요? 바뀐 아, 분이 <박균분이> 누구였죠? 아, <웃음> 뭐, 아 저희 대통령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나라 대통령 만 말고 네. 외국 대통령 뭐 굳이 뭐 말도 안 통하는데 그쵸 상관없죠 <웃음> 외국자, <웃음> 외국자 임서랑 여기가 좀써보요 네. 외국자 임서랑자 <웃음> 알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분위기 네. 좋고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아까 뭐 플라게티의 뜻이 같고 그, 그, 그, 숨어 계신 네. 성형미 뷰티 마스터님들, 영인 분들 네. 찾으러 우리 떠나야 되는데, 자 네. 숨어 계신 성형미 뷰티 마스터님들께, 영인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모든 요즘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공통 관심이 진짜 성형과 뷰티잖아요. 음. 그래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희 명의 분들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차근차근 가게 되면 아주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모든 분들이 예뻐질 수 있도록 <웃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전형적인 저녁적인... 장인입니아야 <웃음> <당행이 없더라. 웃음> 소... <몰라야> 되죠? 소개 있는 얘기로 하세요. 소개 친해지고 그, 싶어요! 친해지면 뭐 DC 해주시나요? <웃음> 뭐 이런거에요 <걸 웃음> 그런 문제지 그래야지 재밌지 <웃음> 네 자, 손마음 다시 얘기해주세요 손마음이에요, 이거는 어, 자, 하나, 둘 자, 손마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숨어 계신 상영님, 뷰티마스터, 님들명인님들께한 말씀! 손마음입니다! 우선 친해지고 싶고요 굉장히 이번 계기로 <웃음> 저희 프로 채널이 잘 되면은 음. 협찬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좋아요. 결국 이거네 이거. 비싸잖아요. <웃음> 자, 다음에 이 콘텐츠를 보시는 성현님께 관심 있는 분들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 음, 네. 같은 관심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제가 우선 진행에 맞게 됐지만 음. 어떻게 보면 저도 한 마음 한 뜻이잖아요. 음.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음.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 채널을 구독이죠? 음. 그렇죠? 네. 구독을 해주셔서, 음. 이제 저와 함께 찾아가면서 댓글로도 이제 궁금한 거 음. 말씀해 주시고, 음. 그렇게 해서 저희 하나하나 알아갑시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자, 이건 뭐 손목은 이건 필요 없겠고, <웃음> 자, 우리 제작진, 우리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부탁이라든가뭐 반도라던가 뭐.. 협박이라든가 뭐뭐 뭐든 상관없어요? 부탁이죠 어떤 부탁? 뭐.. 발로 열심히 뛰어다녀 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정말 잘하시는 분들, 명인님들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유튜브는 정말 기다리고 막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콘텐츠를 하더라도 간결하고 팩트있게 그리고 저예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오 <웃음> 네. <웃음> 네. 이거 하나 알았을 게 조금만 망가어요어 그런 상관없어요. 저 그거 자하기 때문에 예쁜 상관없습니다. 잘겠습니다자 음.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번 찍으시고 잠깐만. 네. 나한테 물어볼 수 있을 거 있어? 요 자기는 뭐 물어볼까요? 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목소� 그러면 <Broadway> <목소리로> 우리가 수사를 해야될 것 같아요 뭐예요 그거?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별거 아니에요 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아, 이상한 질아니요 <목소리로> <저, 진짜. 목소리로> <목소리로> 처음, 처음 해봐요? <목소리로> <웃음> 처음 해봐요 <목소리로> 아그래도 저희가 몇 시간에 <목소리로> 테스트 한번해봤어요 <해봐도> 진짜요? 맞아요? 나름 일치를 한 95만 해도 돼요 진짜? 뭐, 나 이런 거 무서운데? 아니에요, 괜찮아 한그아요 <렀> so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걸어보고 기다리세요. 는요 자, 가볍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바라보고, 왜 아니오로만 내어 보세요. 나는 내가 안는 주변에 있는 선배들 다 쳐가지고 내가 되겠습니다. No. No. 네. No. no. 되는 거 맞아요?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안돼요 <웃음> 진실이죠? 잠깐만요. 진실 같은데? 이거 거짓 소리 아니에요? 마음을 <웃음> 뭐 시기시드시는데 기계가? <웃음> 자, 그러면 다시 어. 하나, 하나만 더 네. 아, 이렇게 하고 이거를 눌러야 되는 거구나 아, 기계가 엄청 버통스나로 눌렀는 거 근데 아무것도 안 눌렸어 참는 게 아니야, 이거 <웃음> 진짜요? <웃음>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풀 충전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아, 그랬어요? 자. 왜이렇 말을 다 짚고다가 자, 자, 가겠습니다. 나는 음. 내 주변에 있는 선후배 포함, 모델 선후배 포함 다해서 내가 제일 예쁘다 NO! 아니죠. 이쁜 분들 얼마나 많으신데요그데왜 긴장하고 있어. <웃음>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세요? 세요? 어, 그러면은 저기로 하자. 자, 데코, 데 그럼 진동으로 바꿀게요.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아,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어, 어, 어, 어 자, 한번 다 두거 두 질문이 두 개거든요. 아, 네? 진짜. <목소리> 진짜 아닌데 이거 거짓말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잠깐만. 거, 이거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인 거지. 아는데요. 놀아봐야 될 거짓말. 저의 부탁 생각했더라고 했던 거짓말 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합시다. 네. 자, 완전 저한 번만 더 합시다. 나보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집에 가서 질투로 밤을 지새적이 있다. 아, 정답. No! <웃음>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렇게 막 지저분한 여자 아닙니다 저 얼마나 쿨한데요 아 이거 아니 e i 이 n 지금 저 u r e I'm not sure. I'm n 풀 충전했어요 자 갑시다 자 나보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집에 가서 질투로 잠을 r 루지 못했다 not s u r 맘에 못 자요 봄은 <웃음> <고음은 웃음> 즉시부터 그 여자의 단점을 찾으려 하죠 <웃음> 저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 조작 안, 했어요. <웃음> 조작 안 했어요 진짜 조작 안 <웃음> 했어요 저희 며칠 전에 테스트했고 <웃음> 저희도 다겠습니다 <웃음> 어, 진짜 어, 어 괜찮아요? 저, 그러면 진짜 하겠어요? 정말 센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어, 하나 <웃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자 다시 물어볼게요 지, 지금의 지금 나는 더이상 뭐 고칠 필요가 없다 완벽하다 어 예스! Yes. <웃음> 왜, 왜, 왜 그렇게 웃으세요? Yes! 동 i yes! 오! <웃음> <웃음> 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 제가 <웃음> 좀 방송을 안 해요. <웃음> 지금 인터뷰 중에서 가장 밝으신거 알아요. <웃음> <웃음> 자, 하나 네. 큰것부고 잠시만요. 네. 컨텐츠 뭐냐면 아이패드에 우리 패드가 있는데, 자기가 그거 보시면 거슬러 을 해서 네. 내가 이렇게 들어 가아고 여기서 패드에 일단 그 영상을 계속 보는 음.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요 이게 뭔데요? 그러면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그 뭐야 가 들어왔어요 보시죠 뭐 그럼 아 이게 한번 보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돼자 이거 카메라를 예 카메라 연결 하나 들어가 이거 거니 나를 나를 따라와야 돼안고아아아 팔로우 해가지고 이거 이거 이렇게 여기 여기 보입다 네. 여기 네. 여기 이렇게 하고 쭉 갑니다. 뭐야? 네. 네. 어? 이게 뭐죠? 자 이번에 그 우리 그 삼형 네. 그 자기 문의를 주신 분이 자기 그 상담을 하신 거, 아 인터뷰를 할 거예요. 오. 어. 다시 다시 다시 안녕요 <웃음> 네, <다시, 웃음> 하세요. 다시, 이런 것도 자연스럽죠. <웃음>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웃음> 야, 야. 아니,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신다면서 제일 형식적이셔,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갑시다. <웃음> 어? 이게 뭐죠? 이게 네. 성형에 관련돼서 문의 주신 부분인데 너무... 인터뷰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인터뷰를 넘가이 네. 자, 이제 우리 이제 나가면서 정리 좀 하세요. 천천히 정리 좀하 네, 정리 좀 하시고, 이제 나가서 우리 같이 다서 네. 이제 우리 영희가 만나러 됩니다.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니 연기 온 있어요. 아? 연기에서 어요아